안녕하세요 쪼합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서버 피들스틱 승률 1위를 달성해 가지고 어, 짧게나마 영상 올리는데요 보는 방법은 포우사이트에서 장인랭킹 누르고 여기서 피들스틱 검색한 다음에 어, 다이아2 부터 포함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승률을 누르면 이 공포의 쓴맛이 제 아이디입니다 어, 이건데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웃음> 어, 그리고 요즘 피드스틱 잡기술 영상 하나 만들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포의 쓴맛 하이라이트 플레이 몇개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